엄마. 언니! 우리 오늘 어디가? 우린 오늘 의왕시에 가볼 거야. 재밌겠지? 얼른 가볼까? 첫 번째로 갈 곳은 의왕시 중앙도서관 어린이 책마루야. 1층 어린이 책마루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아. 이렇게 나만의 독서 공간도 있고 자연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도서관도 있어 두번째는 꿈놀이 카페야 여기서는 다트도 던지고 탁구도 칠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 또 다락방을 올라가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게임 수 있는 야외 축구장, 우왕시에서 가장 긴 미끄럼틀이 있어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놀이터와 집라인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야 네 번째는 장난감 조성관이야 이렇게 많은 장난감들을 나이별로 대여할 수도 있고 자유놀이실에서 놀 수도 있어 재밌겠지 마지막은 고천 체육공원이야. 넓은 잔디에서 놀 수도 있고 그 옆에 에너지파크에서는 전기도 만들어 볼수 있어.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또 놀러오자